Wow. GO! GO! GO! 오케이 wow. okay. 이번에 어떤 섹션인지 HP 팀장 마침 무대5로서 계시는 이팀 그대로 쭉 진행을 할 거고요 오! 오케이 오케이 풍력과 관련된 게임을 진행할 겁니다 힘전이니까 우리가 유리하네. 힘센 사람만 보였네. 그 힘센 사람만 보이니까. 준비된 악력기를 팀원들끼리 한 번씩 다 하시고 아, 제일 맞습니다. 수치가 높은 한 분을 골라주세요. 최치훈, 리마형 의미로치우는게 좋을 것 같은데. 어때라? 오케이. 39kg. 오, not bad, not bad. 뭐, 이 오케이. 오케이. 이쪽 손을 같이 잡으면 제한 안 되지 않아? 표정 어. 어. 왜 그래요? 오. 오. 왜? 44.8 와아 주가 내 중학교 때 악력 그 견제가 심하시네요 내 중학교 때 40, 40점이었어 뭐번 봐야 돼? 70 경호 씨얘 <웃음> 의외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 의외가 아니지 경호 <웃음> 봤어? 경호? 그러니까 힘 주다가 어... 잠시만 <웃음> 37.7이요 아하 그쵸. 재윤이 또주지수의 경력이 있죠? 주지수와 45점 차잠 45. 45. 지금 팀내 최고의 몸이 나왔어요 60은 나오겠지, 솔직히 오. 오. 오. 오. 오. 네, 네. 보여주세요 53.7 아. Not bad, n o 기또다크스지 진짜 아. 기대도좋스 아닌가요? 말띠거든요, 나 웅기 20kg대 예상 어. 오 오. 아. 아. 어디 가? 야, 괴성을 질러 몇십? 몇, 오. 오. 29.2 신기록인데? 20점짜리 아무도 안 나왔어 한둘셋제과 둘, 맞다 열심히 했다 4 0점4 0 오케이 갈게요 <웃음> 4 4 오. 자 야, 왼쪽도 한번 와요. 요 인수는 이제 기대해도 좋아 어, 요즘 운동 진짜 겁나 열심히 해 70나 었다 오케이. 인수 40입니다 와. 민수한테 까불지 마. 야, 근데 제로미도 은근 손이 커서 이게 잘 나올 수도 있어. 맞아. 시작. 아 잠깐만. 야, 아, 힘이 할수 없어. 없어. 어, 잘, 잠깐만. 아자, 할수 있어. 하나, 하나 둘, 둘, 셋, 어! 아, 어? 어? 오. 민수야. 어? 오, 오. 높아요 31점프. 나쁘지 않아. 31점프에 만족하는 거. 응원. 쪼개버려 가 어, 있어 가먼동시팀 모두 별패하셨습니다 아니 옮기는 뭐죠? 옮기 <pper> 있 <overhead> <웃음> <웃음> <웃음> 네? <outheast>. <웃음> 이 정도면 옮기는 깍두기 아닌가요? <웃음> 그� <noble> 이번엔 어떤 섹션인지? 병뚜껑! 팀전! 팀전이니까 우리가 유리하네. 오. 오. 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지거서 맞지? 오. 오. 지정포? 다 <웃음> 다음 무 아. 넘어갑니다! 네! 네. 가장 높은 스코어를 획득한 아... 그 팀의 1위를 뽑는 거죠 오아 어... 어... 그래서 아이거로 아, 결결하는 게 아니라 이거로 결결 이걸로 선출을 아... 하는 거죠 이제 준비 아! 하나, 하나 둘와 너무 둘. 시작 하나 둘기거 아, 1등이요? J의 테이블 끝에 가까이 된팀팀니다 오케이! Okay. 네,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잘했어 이거, <웃음> 어, 여기가 흰 스튜디오잖아요 <웃음> 근데 흰 <웃음> 책상이면 <웃음> 눈속준비요 네? 저도 네? 네? 저도 요 네? 네? 네? 네? 네? 준비! 이렇게 하면 진짜 예능이 아니게 되잖아. 진짜 예능이 아니게 되잖아. <웃음> 박수 하나, <웃음> 둘, 와! 셋! 와! 아, 와. 아, 와. 아, 진짜요? 어떡해요? 구독해. 그럼 다음 주제? 다음 주제? <웃음> 다들 하체 자신 있어요? 당연하지. <웃음> 난 자신 없다. 말해보세요. 민수가 진짜 싫어 맞아 민수가 아, 아, 한.. 한.. 발이하거든 T1이 또 하체돌 자, 다들 오른쪽 타일 들어주세요 <웃음> 이렇게 오케이, 7년부터 그대로 어, 바로? 어. 340 500은 넘겠지 아. GO! GO! GO! 아, 웬일이래 어. 되게 크다 145점? 9지보점이 어떻게 나오지?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오. 오. 오. 오. 아니 잘 못한 것 같은데 아, 부서지는 아. 소리났어? 오. 오. 오. 오. 오. 오. 903점! 오. 근데 이게 확실하게 찰지게 들어가는 오. 게 중요한 거야 재윤이 나 봤을 때 부를 음. 것 같아 왜 아, 아, 떨리지? 재윤이 형 설마 900점도 안나와주는건 음. 아니지? 안물 오케이 음. 지금, 지금 긴장했나봐 잠깐만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빨리 빨리! 경호, 처리해. 경호, 처리해. 경호, 처리와와 소리 뭐야? 소리만 크고 약했네. <웃음> <웃음> <웃음> 255, <웃음> uh. 875. 우와! 우와! 와7 975점입니다. 근데 이거 기울었 우와, 진짜 잘 찬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구급대다. 그가 왔다. 22년 동안 선수 출신. 우리도 다 나왔다. 지승이 근데 축구 축구 선수 축구 했었다는 축구. 나 같은 경우에는 남구 청장기 금메달 출신의 빛나는. 와. 그럼 9구구 찍을 수 있죠. 9구구 가자. 끝. 왼발로 잘까? 아 아니. 아아 아, 아 이래 대박. 아, 진짜. 이래 대박. 진짜. 이 대박. 진짜. 이래 대 진짜. 이래 대나왔짜 아! 아, 아. 그래? 아니, 진짜. 로짜 20대 20대. 아, 포인트 20, 포인트. 아, 20대 20대. 아, 포인트 포인트. 추하다 지수야 점수가 안 오나? 추하다. 진짜? 아, 저희 제안할 거 있어요. 아, 네. 저희는 기회를 주고 싶긴 한데 그냥 줄순 없으니까. 그렇죠. 콕 찍고 열 바퀴 돌고 차는 거 같아요. 그래 그래. 진짜 좋았다. 잘해 봐 봐. 점수 는 약간 자기 진짜? 아, 2 3. 에이, 그래도 90점은 나아야지 여덟, 아홉, 알아지지즈 여섯, 치덟 여덟, 치덟 여덟, 여덟, 치덟 여덟, 여덟, 치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이덟 여덟, 여덟, 여정 여덟, 여덟, 여덟, 인정.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제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여 이게... 아, 아, 어? 아, 아? 아, 아? 700! 백 737점! 7 3 7칠이걸하다 자! 나도 코끼리 아, 코! 코끼리 코 돌고 이걸로도 벗어줘야 되나? <웃음> 아! <웃음> 동건이 형 편집! 그럼 제일부터 가볼까요? 성공률 100% 준비! 시작! 오! 오! 잘했다, 됐다 역시 정 나쁘지 않았 오! 다 진짜 쎄다! 나쁘지 않어 오! 943점 이 정도면 1인분 했다 다음 그쪽 팀 누구 나가요? 다음은 그다음 잘할 같은 저희는 점이 많을 것같아좀잘하지 못하는데 한번 해볼요찬이 이거 경험 잘해요 오 진짜요? 친구들이랑 다주죠 오락실 에서죠찬양 950점 만 우리 진짜 큰일 났 진짜? 어? 쪘데 제발 제발 그럼요 나 근데 나름 세게 쳤는데 8. 8. 8 8 2처럼 쓰레기처럼 쓰레 우리 럼 쓰레기처럼 쓰레 있어 럼쓰레기이럼 준비. 오케이. 쓰레본적 있어. 레기지마 쓰레기처럼 쓰레기 센데? 센데? 기처 센데? 많이 처 센데. 레기처럼 쓰레기처럼 쓰레기처럼 쓰레기처럼 쓰레기처럼 쓰레기 구백 신규! 9 구백 신규, 구백 신 이제 이대로만 이길 수 있어 야, 둘만 잘하면 돼나 아, 진짜 무서워 잘 아, 아, 아, 해볼게요 그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도되잖아 아, 그러시면 아, 게요 아, 너는 약간 아, 예능으로 쓰는 거, 거 몰라? 인기야, 분량 뽑아 응기야. 불량 좋아해, 분량 많이 뽑았어 이거 예능이라 생각하지 마너 많이 뽑았어, 욕심내지 마 괜찮아, Go! 오! 야, 약 700, 약, 약 700만 넘겨 다들 이 엄지발가락으로 찬는데 잠깐만 동건이 형이 길것 같은데? 동건이 형만 이겨 이게 동건이 형이 이겼어 동건이 형? 이겼어 829점 잠깐만 우리 다 집중해야 돼 지금 민수 나왔어 민수야 뭐 민수가 나왔어 형 이렇게 생각해 그렇죠. 저기 형이 진짜 악의 금을 넣는 게다 있다 아 무서워 오이! 오이! 아, 오이 무서워한단 말이야 준비! 간다 시작! 오! 오! 점수도 모르겠고 왜, 멋졌어. 이리와. 위로 올라갔어 와! 그렇게 오겠어. 와! 이야 오피스 머리 오아 와우. 아, 네. 예. 아, 어, 전장. 전장. 아 무래도 저희 팀은 뭔가 좀 체육 특화적인 팀이기 때문에 네. 네. 당연하게 이렇게 점수가 높게 다 받지 않았나 싶고요. 그 아, 우리 우리 전쓸수 있어. 사천사백칠십한점. 사천이겠지. 4천, 4, 나 둘, 와! 오. 오. 이쪽이 단 승부를 원했어. 아! 이렇게 저희 HP 팀전도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그전의 중간 점검 근데 운기가 1등인데 그래서 압도적으로 운이 20개. 압도적이네 진짜 점수 1등은 지은이 형이랑 지수 형 와우 선두를 달리고 에 형이 달 근데 이게 약간 점점 친구하게 약간 붙는 것 같아 요 그니까 러아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를 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해를 해도 한 팀이 이해를 못하면 아, 저희 이해했어요 찾어찾어찾다고 <웃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답 정답, 정답 사찮아 사랑해 사해괜찮아 사랑해 아랑해사